브 r a n and as w 입니다네 오늘은 저희가 v c r 영상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Supantron, Hannah m a r 말 연습하자. 다시, 다시, 다시. 더 오버해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금발을 하면 우정미, 흑발을 하면 섹시미. 아유. 도대체 뭘 먹어야 신경처럼 착승이 됩니까? 표정 부자 신윤영의 표정 세트 12종 가자. 브레미움 중에. 오늘 제 촬영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저의 즉석 랩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요, BDC를 소개하지 요! 복 공곱창 윤정환 그리고 나조뿡에 오늘 너무 부끄럽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부끄럼과 러 창피함과 동시에 재미있음이 공존해가지고 너무나도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흑역사가 많이 생성된 것 같아요. 흑역사가 많이 생성됐지만 저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런 흑역사쯤은 많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제 생각에는 제가 목을 푸는 신을 촬영을 했는데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목을 좀 특이하게 푸는 편인데 그걸 처음으로 공개하니까 너무 놀라셔도 마음 다스리고. 기 귀여, 많이 여워해 주세요. 성씨 촬영 준비할게요. 네. 아, 세세 세, 세. 아 너무 이 세스네요. 성대패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고음만 아니라 저음도 뭐 대박이죠이 기분 마쉬이아아 공블레 아, 스아아블레 공블레 공블레 바스를생각하는만는 저음의 소유자. 다 애교 공격 내방 한 칸을 가둬 서로 섞어 챙겨주며 키우셨던 패턴의 표븐이 죠표 아, 아. 야! 아! 천도 그래도 분적력그 아. 응? 자체 그런 간가도그는 선생님, 이의막에 정한 한국을 읽시길읽 네, 네, 네, 다음 영상은요. 영상이다 보니까 촬영하기 전에 너무 떨렸었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저의 희본 모습인 그대로를 찍는 거여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팬미팅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좋아요.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포즈로 찍어봐도 그에게 구륙샷이란 없다. 최대한 구륙을 만들어 볼까요? 구륙샷이 있네. 오늘 찍은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모델 포즈를 여러분 잡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주제가 키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모델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109cm 100cm. <목소리도> 정환이의 특기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실력 모두 출중해서 몇년뒤 한국 음악 저작권 택회를 바쁘게 만들 인재 중의 인재 <웃음> 아, 아. 이 부분 좀만 되게 보는데요? 아, 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코드 한마이너로만잡 10만이 넘이너이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이 되지만 한편으로 설레는 것 같고 저희 데뷔 무대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숨겨진 아재미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뜻깊습니다. 저의 아재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웃음> 저 아재인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저희가 VCR 영상 촬영을 다 마쳤는데 여러분, BDC 탐구생활 어떠셨나요? 다 마음에 들으셨다고요? <웃음> 저희가 <웃음>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VCR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인사 드릴까요? 네. 둘, 둘, 셋! FRIEND NEW A! 그럼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된다기보다는 약간 설레는 게더큰것 같아요. 왜냐면 팬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저의 단독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레고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런 구준 날씨에도 저희 팬미팅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무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를 공개하는 도도리프 라이브 무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니요 못해요 저 약간 인성 노래 같은 거 진짜 못해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형들이 인정한 똥손이에요 오오 오, 됐네 망했다 으헝 안 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해 났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엄마 예상하는데 저 여기서 안될것 같아. 안 돼. 저는 이렇게 손이 안 좋아요. 이거는 팝송입니다. 아, 나 보여줄게. 잘하죠?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저 도레이며 솔라신 치고 끝난 거 아니죠? 요 그 이건 또 내가 잘 치지. 뭐 앞에 전주가 있어야 돼. 이 친구. 가나 바이올린 좀. 아빠 몸은 둥둥해 엄마. 기억 나시죠? 그 이렇게 출하 네, 네, 네. 화면 표에서 사과 하고 색칠하고 파인애플 색칠하고 한번 하고 막세 개씩 색칠하고 아유, 혼나고 아유, <웃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10분 전. 진짜 긴장돼. 0분다 괜찮은데 부모님 전. 1가분 전. 10분 전. 10분 전. 10분 전. 전. 입니다 전. 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굳는 느낌인데? 분이1나 응. <웃음> 어떡하지? 할수 있습니다. 1이팅 응. 자 미드 씨첫 번째 팬미팅 화이팅! Yeah. <웃음> 싶어. 저희 드디어 백스테이지에 이제 마이크를다 차고 인형까지 다 차고 대결하고 있는데 <웃음> 어, 떨립니다. <웃음> <그것도 웃음> 이겼네요. 근데 또아 진짜? <웃음> 떨리는 근데 막상 팬분들 보면은 금방 풀려질 거예요. 브 r 뉴 한번 하자. 음. 하나 둘셋 Brand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브랜뉴에, 안녕하십니까, 비디십니다. 벌칙 두 분이 받으셔야죠 네, yes, 비트 주세요. 예, Drop the pitch! I don't know. I d o n 서 kno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약간 아,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잘했는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차도 화이팅! 아까 1회차보다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떨려. 갑자기 떨어. 내 안의 국모 명상과 우리 시해한 죄. <웃음> 모든 게다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벌칙 룰렛 돌려주세요. 인간판 플라로이아 귀엽다. 아, 벌칙이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벌칙인가요? <웃음> 됐습니까? 잘 <웃음> <다> 찍었어요? 자, <웃음> 예. 아, 네. 둘 셋! 브랜드 유행!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팬미팅, 리멤버유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찾아와주신 저희의 많은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사... 아무래도 저는 슬로우딱 이벤트 했을 때 음...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울컥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기억되고 싶어의 음. 그 다같이 응원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컸어요 음, 정말 여러분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둘 네, 셋! 브랜뉴 A!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